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멤버들이 다 모여서 할 맵은 개구리 공포의 개구리 맨 너무 무서워 포의 개구락지 공포의 개구리가 뛰쳐 오는데 거기서 숨바꼭질하는 맵이야 단구리 단구리 정말 무섭지?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똥 싸다가 갑자기 개구리가 뒤에서 탈쩍! 어 개구리 너무 무섭잖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자 여기 이제 이 앞에서 맵을 고를 수 있어 얘들아 아, 우와 이거 진짜 무서운데 할까? 망명? 어? 바람둥장 재밌어 보이는데? 아니야 <목> 망 망명이 제일 무서워 보여. 그래 무서운 거한번 해보자. 여기 여기 드림즈도 그렇네. 무서운데? 난 아, 드림즈가 드림즈, 드림즈, 무서워 아, 드림즈 뭐 보여. 하고 싶은 거 하자. 하고 싶은 거. 망명은 약간 정신병원 같고. 난 망명 할래. 나 드림즈. 호우. 요르르 나요 호우 요르르 개구리 나 너무 무서워 요르르 개구리. 개구리. 못생겼잖아! 아는... 둘다 못생겼어! 뭐야? 아, 유루가 생얼이 돼서 나타난다! 도망쳐! 야, 지운다! 아, 아, 아. 뿅? 아, 안돼! <웃음> 생얼 유 잡혀버리고 봐라! 산뜻 꾸미고 만나러 가는 중? 으 발소리 모양 모양. 산뜻 화장하고 가는 중? <웃음> <웃음> 여나나 나,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여야나 너무 무서나 나 진짜 너무 무서 얘들아 어디야? 얘들아 아, 애들 잠깐만 저, 저, 나와볼래 왜? 나와봐 거기서 어아 어디 숨었쌈 여기 있어으아들아에서 아! 나타난 지야 개구리도 어하여는 너무... <웃음> <웃음> <웃음> 꼬리 아주 보기 좋네요 어어살면서 잘하네 어저 피클 뭐야 어, 뭐야 어떻게 살았지? 개라 개구리 개구리가, 개구리야. 개구리가 가까이 가면 살아납니다. 상무지. 개구리도 가까이 가면 살아나요. 와! 죽었어. 도각. 진야 나한테만 이야로집 안에. 뒤도 빠리고. 어, 니야야. 더피 없소. 아, 먼저 갈게. 저 개구리한테서 떠나서 행복. 진짜 개구리 나 죽는다. 나! 나! 나! 도망쳐 뭐야 살아나줘마 야는 죽었어 얘들아 1분 30초 동안만 버티면 돼 살아남을 수 되겠다. 있을까 나 진짜 무서워 <웃음> 나 <웃음> 개구리랑 눈물을 지어 개구리 이거 왜이렇게 무서워 있겠아 이렇게 <웃음> 미호야 또 막자! 아미호 발견! 빨간방으로 들어간거 같았는데 없네? 음, 음. 어디갔지? 어. 한번만 봐주도록 하지? 음, 음, 음, 휴! 노샤드롱! 까딱 한번만 봐주도록 하지? 기능 음, 움직이는 것만 아솜수아밖에 안남았는데? 어디가 없지? 음? 어디가 없다안 보이는데? 안 무서운데? 개구리 그거 별거 없고만다어싸 개구리 저거 화장반 떡칠해도 못생기는 완전 못생긴 개구리 아니야? 그니까 말이야 어? 나 개구리 본것 같은데? 음? 어? 어? 어? 아, 댕댕이 발견! 어? 아댕댕 숨어! 뭐야 어디갔어? <웃음> 개구리 완전 잘하네? 못하네! 어떻게 저런한개구수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살았어. <웃음> 살았네. 야, 야이면그 얼굴을 볼 뻔했어. 이번 개구리 좀 무서웠다. <웃음> 발견이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 아, 아 이번맵 좀 좁아가지고 무서웠어. 진짜 음. 만났으면 바로 머리에 있는 거 벗고 쌩을 보여주는 거다. <웃음> 야 이번 요, 개구리 진짜 끔찍했다. 오면 나 너무 무서웠어. 아나 어, 진짜 무서웠잖아. <웃음> 나 리아 개구리 너무 기대된다. 오? 나도 리아 개구리 보고싶다 개리리아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는 분명 슬픈 개구리처럼 생겼을듯 리아 어? 아이씨 슬픈 개구리 아한 명도 못 잡았으면 좋겠네 슬픈 개구리 됐으면 좋겠다 어? 진흙대나 <웃음> 어, 어. 어? 어? 파란 개구리? 개구리 장개구리다 얼마나 펄짝펄짝 뛸까? 페페 아니야 페페개구 저기, 뭐, 빨간 뭐, 어, 어, 뭐야? 어, 뭐야, 저기 빨간 개구리가 있어. 저거 뭐야? 저기서 개구리가 왜? 태어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아 무서워 무서워 어떡해. 너무 안 보이는데? 안 보여. 가거 가거 가거 네 누나 왔다. 오야 근데 숨을 때 <웃음> <데> 많아 숨을 때 <웃음> 많아. 애들아 어디 있어? 발소리 진짜 개 무서워. 애들아 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랑 같이 놀자. 다른 애들이 어디 있을까? 우 여기 있어. 아 내가 죽겠다귀 아파가지고. 애들아 도와줘. 엄마. 아 이거 뭐야? 누군가 요로르를 살렸네. 그렇다면 담요를 살리고 있겠지. 나 딱히 다르다. <웃음> 아니야 <노루야! 웃음> 야, 저 개구리 뭐야? 살려고 싶었는데. 에는 노맨이랑 <웃음> 저 똥샘터면 니가가 있네. 내밥먹있 니가 <웃음> <웃음> 아, 너무 무서워. 저 개구리 뭐야? <웃음> <웃음> 아, <야, 아무래도> <웃음> 아 기간 열정. 아, 듀얼려졌어듀얼리려졌얼리아아도얼아듀리아듀리아아 듀얼리아! 듀부리아 듀얼리아! 듀얼리아! 듀얼리아! 듀아듀얼 다 병자고 은는을 먹어볼까? 여빈 먹어야지. 야! 너 어디 왔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은 <르기도> <르기도> <르기도> <르기도> <르기도> <르기도> <르기도> 아이번에나을거같아모드모드 어? <웃음> 모드 재밌겠네 개구리 력이0년 <웃음> 개구리 경력 이년개력이면뭐 뭐야? <웃음> <잘> 생개처럼 <생긴 웃음> 개구리? 살아왔네 어, 왜 무서워? 어, 좀으스하다 어, 어, 들어가면 바로 한방이다 고고 이런데 좋네 뒤숨 네 아, 아, 아, 아, 벌써 어, 진짜? 태어났어? 야, 벌써 왔어 아, 벌써 고 어, 숨어야 여민아 너 닭이라는 거아니야 머리만 가내지면 치가 없는 줄알지녀 <웃음> <아유. 웃음> <웃음> 자기 시형안 보인다고 다안볼줄 아는 이꽁대가리 녀석 아, 아무도 안 구해줘 아, 나죽어 죽지마 <웃음> 고마워 더 살려줘 더더더 더, 더. 어, 나가봐, 나가봐. 어, 전, 너, 너. 내가 포션 할게. 지리 어, 어, 어디야? 여기다 한 어, 와. 내가 살려줄게. 야, 거, tackle tackle t a c k 개 e t a c e l e e l e e l e e l e e l e l <목소리> 개구리가 세마리야 <목소리> 어? 개구리가, 개구리가, 개구리가, 개구리가... 어 여기 안에 있었구 돼. 개구리가 어. 너도 개구리가 돼. 어. 가 너도 개구리가 돼. 어. 가 네. 네. 너도 개구리가 되나? 너는 생긴 게딱잘까까 개구리가 되기 싫어! 아아 우와 우리가 버리시켜버린다 잡아라! 초록색 개구리 개구리가 되라 개구리! 아안 돼! 우와. 야, 1분 남았어. 빨리 찾아야 해. 와, 또 제일 예쁜 사람만 남았네. 어떡할지. 전애가절 어, 그 개구리로 만든다. 제가 예뻤으면. 어디 그냥 개구리. 어, 네, I'm sorry, I'm pretty g r l 아, 제가 찾아. <웃음> 반드시 내가 <찾아, 웃음> 내어질 거야. 반드시. 아, 왜 이렇게 잘숨었어얘 맨날 안 보여. 누고 사와? 내가 반드시 찾아서 사진을 아, 절단하겠다. 30초! 찾... <웃음> 아, 여기 지나갔다. 나 아, 아, 개구리 한번못 봤어 어떻게 어디서 주무는 였지 이거, 이거 그 환풍구 있다 환풍구 <웃음> 어떻게 발견했지? <웃음> 환풍구! 담미야 잡았고 요루를 반드시 잡으라고! 프리티콜, 반드시 죽여놔 개구를 얘들아 제발 누저 프리티컬 좀 잡아봐 아! 어디있는 거야 개구리 요루 귀여서못 죽이 어디냐, 어디야어디야 어디냐. 저다요도저 I'm so cute 자 어쨌든 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무 저도 저도 저도 도무서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안녕 저도 도 안녕 안녕 저 와요. 띵. <놀람>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